저기 혹시 먹방 도전 해보실래요? 아 네, 저는 밥 먹고 가지고 성공하면 2만원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계속 내가 해보자고 하는데 안할라고 하니까 부끄러운지 아니면 그냥 싫은지 모르겠는데 아 아까 그 여자가 필리핀 어, 그 여자가 해보니까 해보니까 이 동생도 해보려고 지금 해본다고 할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하나 더 도전 해보려고요. 그래서 파이팅 파이팅. 고번 보시겠나? 감사합니다. 아니야. 감사합니다. It looks so spicy. 와. 어 받아. 죄다다잡습니다 네. <웃음> 파이팅. 많이 많이 드세요 왜이렇게내려 네, 이만 네, 네 <Substitute> 3분? 3분 참아야 돼요 직직 l 네, s 네, a 네, m 네. u 건물은 안먹 u e l s a m 면 e l s a m u e 요 Samuel Samuel s 이 m u e l s 이제 참아야 돼요. 아무것도 안 먹고 이제 3분 참아야 돼요. 음. <웃음> 국도의 i <목소리> That earning money is d i f i c u l Don't try. I t a r e t save a little. Don't know. Save a lot. that. Yeah, yeah. It's just r Yeah, man. h n e e 30 40 i m a n o 바이 m a n o n m a n 만 Imanon, Imanon, Imanon, i m a n o o o n i m a Right in.